하는 여자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들이마시는게 노래에 도움이 될까 복식 호흡으로 하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시는거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게 잘 안되시는 분들 뭔가 아래쪽으로 아무리 배를 이렇게 쉬려고 해도 안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이론적인 설명보다 몸으로 좀잘 느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그첫 번째로는 좋은 향기를 맡는다고 생각을 하실 때 우리는 깊이 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꽃을 선물하거나 꽃을 받았을 때그 꽃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꽃을 받았을 때 제가 꽃 냄새 진짜 좋다 이렇게 맡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쵸 꽃 향기를 맡을 때는 아 진짜 좋아 최대한 최소한 좀 길게 숨을 쉬고 그때 우리가 소, 코로 깊이 숨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그와 반대로 우리가 좀 안좋은 냄새 싫어하는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맡을 때는 숨이 짧아지죠 똑같이 코로 숨을 쉬는데도 아 뭐야 무슨 냄새야 이렇게 굉장히 어깨가 들썩여 지면서 가슴으로 짧게 숨을 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어, 같이 코로 숨을 쉬는데도 향기와 냄새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향기를 지금 한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향수 냄새여도 좋고요 사랑하는 연인의 냄새여도 좋고 뭐뭐 그런거 있잖아요 샴푸 냄새뭐 향수 혹은 또 김치찌개 같은 것도 괜찮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 어,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 깊이 숨이 기분 좋게 릴렉스 되면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좀더 접근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코가 얼굴 중앙에 있잖아요. 코는 우리에게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 어떤 책에 코가 100개 달린 벨트를 찼다고 생각해보라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코가 100개 달린 벨트를 찼다고 생각해보라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00개씩이나 달린 벨트, 조금 징그럽죠. 좀 저는 솔직히 좀 비웃고 좀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그냥 해봤어요, 교수님이 시키시니까. 이렇게 벨트를 최대치로 그냥 꽉 찬다고 생각을 하고 벨트를 가슴에 차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차고 그 상태에서 숨을 쉬는 거죠. 코가 물론 여기에 있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는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벨트가 100개 있는 아, 코가 1 0 0개 있는 달려있는 벨트를 착용하고 생각해보기 최소한 여기로 숨을 쉬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어, 호흡을 깊게 쉬는 어,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도 했는데 도다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 지금 내 몸에 있는 호흡을 먼저 다 빼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지 말고 다세 번째로 후, 수축을 다 시키시고 이 상태에서 숨을 따로 들이마시지 않은 채로 그냥 힘을 빼세요. 이렇게 내 몸의 힘을 빼면 뭔가 시원한 느낌 확 들면서 배가 수축됐던 배가 내가 숨을 따로 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이렇게 팍. 나와지는 것을 여러분 방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냥 후... 빼세요. 이 상태에서 놓으세요. 그냥. 자. 이 해소감만으로도 이미 숨이 들어온 거고 이때 가슴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진짜 없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노래를 그 들어온 숨만으로도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어, 생각보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숨을 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숨을 많이 쉴 만한 타임도 많이 없고요. 굉장히 순, 빠르게 이게 순식간에 숨쉬고 소리가 나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몸이 열리는다는 느낌. 내가 뭔가 호흡을 다 끝까지 썼는데 이제 놔버린다는 느낌만으로도 호흡이 들어오고 그 상태로 배 쉐입을 유지를 해도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향기 찾기. 두 번째, 코가 1기 달린 벨트. 세 번째, 어, 따로 숨을 쉬려고 하는 것보다 다 수축했다가 몸을 그냥 확 놔보기. 그때 내 배의 느낌을 보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해보기. 이런 게 훈련이 아래쪽으로 아,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구나가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숨을 마실 때도 잘 호흡이 들어가실 겁니다. 네. 날숨도 중요한데 들숨, 들이마시는 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접근했었던 편한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연습할 때꼭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